보안카메라 안전도우미 입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폰의 어플 무료 어플을 가지고 어, 호신용 경보기 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스마트폰의 화면이 초점이 잘안 맞으니까 자 화면을 컴퓨터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지금 사이렌음 보이시나요? 사이렌 음, 곰 녹음기, 픽스 아트, 네파일, 미디어2, mp3. 다섯 가지를 가지고, 어, 응용을 할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 받는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음성경보기 호신용경보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받는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포리스 사이렌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메인함이 뜨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은 링톤스가 뜨는데 부분을 터치를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에, 사이렌 음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이처럼 사이렌 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네. 사이렌 사이렌음이 다양하게 있죠 이 사이렌음을 이제 다운을 받을 건데 이렇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바로 아까 전 단계로 넘어가서 곰 녹음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녹음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곰 녹음기를 터치를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보이시죠. 이 부분을 터치를 해놓으면 녹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자, 터치 터치를 하면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요. 어, 전 단계로 넘어가서 이 사이렌음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급상황음을 터치해봤는데요. 녹음기에 저장이 됐나 확인해볼까요? 여기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녹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신용 경보기를 만드는 방법은 사이렌, 사이렌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 고음 녹음기를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단계로 빠져나가서 스마트폰에 직접 어,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제작하실 때는 프리미어 CC, 프리미어 프로 CC를 활용하면 되겠는데, 저는 이 스마트폰에 픽스 아트 비디오를 다운받아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용해요. 픽스아트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받으시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렸습니다. 이게 열리면 은 오디오 에디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에디터 들어갑니다. 오디오 에디터를 들어가시면 아까 저희가 다운받은이 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터치를 해볼까요? 14초선에서 17초에 이거 커트를 누르시고, 자, 이 부분을 세이브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5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리고, 세이브 화면 이와 같이 지금 초가 잘 저장이 돼 있습니다 안보이나요? 화면이 화면을 좀 내리고 네 오! 여기 지금 저장이 돼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 뒤로 빠져나가서 첫번째 사이렌음을 내보내고 녹음을 해서 여기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편집한 음을 내 파일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들어가서, 자,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내 파일, 내 파일을 터치하면 이 파일 내에 내장 메모리로 들어갑니다. 내장 메모리. 아니면 오디오로 바로 들어갑시다. 오디오에서 뮤직으로 들어가시면 뮤직 네, 아까 저장했죠. M4A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5를 터치해 봅니다. 자이 어, 사이렌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바로 호신용 경복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mp3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음을 번거롭지만 이 미디어 2 mp3 이 미디어 2 mp3 보이시나요 네자 미디어 2 mp3 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터치 무료라 지금 광고가 나오네요 밑에 오디오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 갈맥이 여기 터치를 해야 죠 지금 5m 4a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갈맥이 터치 보이시나요? 이 갈맥이 터치. 네, 그러면 이 m 있어. 네. 5m 4a 여기서 또이 갈매기를 터치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환하겠느냐 하고 나와요. 그러면 변환 터치 자 스톱 그러거나 변환을 하고 난게 어디로 들어가냐 마지막으로 네 파일 여기 네 파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네 파일로 들어갑니다 네 파일에 들어가시면 오디오로 직접 검색을 하셔서 세번째 여기 세번째 여기 보이시죠 쭉 요거 이거를 터치 자 세번째 터치 를하면은이 젤로 위에 예, 5.mp3 로 떴죠.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4분 입니다. 자 터치하면은 마지막으로 mp3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돼 있어요 그래서 자이 사이렌음 하고 그리고 이 위험합니다 라는 파일을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 아까 합성 파일이 보여드리죠 픽스 아트로 들어갑니다 픽스 아트 터치 이런 터치가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용량이 꽤나 크나 봐요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 잠시 대기 Stop. 자 그럼 이 오하고 위험하다를 합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체크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위험하다가 있었죠. 위험합니다. 오케이 하면 아까 사이렌 하고 위험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올 겁니다. 지게차 멘트든가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플레이화면 밑에 보시면 플레이가 있습니다 여기. 자, 요 부분 플레이를 누르시는 겁니다. 터치. 자, 여기 지나는 거 보이죠? 위험합니다. 이곳은 지게차 작업 구역입니다. 고행 중 주의를 살피고 휴대폰 사용은 절대 하지마. 네. 이와 같이 사이렌을 울려주고 뒤에 멘트를 넣은 것을 합성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된 음을 저장할 때제이블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시작. 네. 주의를 살피고 휴대폰 사용은 절대 하지 네, 이와 같이 이 음이 위험합니다. 저장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음을 mp3 파일을 sd카드에 저장을 해서 sd카드에 있는 mp3 음을 호신용 스피커 또는 호신용 경보기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호신용 경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